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독설티 v 설채윤수 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설가이버의 10분 장난감 이번 장난감도 1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건 1분이면 될 수도 있어요 네 준비물은 딱 하나 책 여러분들이 공부하겠다고 사놓고 잊지 않는 책 그것만 있으면 어, 집에 책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죠 강아지들에게 장난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 이게 왜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정말 초등학교 때 재밌게 정말 지금 보면 이걸 왜 읽었구나 하지만 재밌게 읽었던 이 괴짜가족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장난감을 주실 때 약간의 주의할 점은 책이 작을수록 좀더 쉬워요 난이도는 책이 가볍고 이 만화책처럼 가볍고 작을수록 난이도가 쉬워지고요 무겁고 클수록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 이런 이그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이 끝이 별로 안 날카로워요 근데 가끔 좀 날카로운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간단해요 제가 책을 가져오는 순간 아셨을 거예요 이거 뭐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간식을 아, 네, 수학의 정석,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 아, 공부 안 했구만. 그, 아, 네, 아, 수학의 정석은... 막다 우리 홍성대 아저씨, 그쵸? 그다 이렇게 찢어졌어. 너무 많이 봐서...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이게 책이 크면 좀 어려워요 책이 크면 저희 이제 버블이랑 세상이한테 해줘 봤는데 책이 크면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거워서 애들이 이걸 들어 올릴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 약간 또 쉽게 해주는 우리 난이도 조절을 해봐야겠죠? 난이도 조절을 접어요 접어서 뭐 이런 데다 넣어줘도 돼요 있는 곳을 힌트를 주는 거죠. 접어요. 아무리 재밌는 게임이나 놀이더라도 우리가 계속하면 재미없잖아요. 간단하고 비슷한 류의 그런 장이 놀이더라도 바꿔주면 재밌어요. 바꿔주면. 우리가 너무 산책에만 산책에만 집중하고 있어 산책만 하면 뭐해 집에서 심심한데 우리도 밖에서 일하거나 뭐 놀이를 하고 와서 집에서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취미가 실내에서 할 취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책만 했다고 보호자가 할걸다 했다고 라 생각하지 마세요 오케이 완성 끝 오늘 이 우리 설가의 버의 10분 장난감의 3탄 책 장난감 우리가 돈 주고 사놓은 책들 그동안 읽지도 않고 쓸모없었던 걸 이제 강아지들한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또 시범 조교 세동이에게 장난감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짜 가족 책장난감을 한번 우리 조교 세동이에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쇠동! 그렇지! Wow!